How are you? 자! 오늘의 컨텐츠! 짜잔! 각종 포켓몬 관련 굿즈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골 때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 굿즈부터 바로 살펴봅시다 짜잔! 이뭐뭘것 같으세요? 보면은 포켓몬 시네마라고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CGV 영화관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그 포켓몬 스노우볼이거든요. 근데 영화관이라는 컨셉답게 이거 스노우볼을 보통 눈으로 하잖아요. 팝콘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거 움직일 때마다 팝콘이 흩날려. 근데 이게 또 전원 버튼이 있어가지고 연결하면은 불까지 들어오거든요. 자 보세요, 불 들어옵니다. 짜잔. 오. 그 c g b 팝콘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구현했어 거기에 이제 스노우볼까지 자동으로 흩날려가지고 진짜 팝콘이 흩날리는 느낌이라니까 이거는 전시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팝콘하고 콜라는 못 참지 그 다음은 아 진짜 이거 오래 기다렸어요 이게 드디어 도착했네요 짠! 마리 스페셜 트레이너 컬렉션 요 마리 같은 경우에는 실드 버전과 그리고, 샤이니스타에서 등장을 하는데, 아, 샤이니스타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2대장급의, 아, 굉장히 희귀한 녀석이거든요. 근데 그 카드, 이 트레이너 컬렉션에서 100%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짠 짠, 짠, 짠. 여기는 뭐, 카드 게임용 굿즈까지 들어있고, 이거는 주사위. 뭐야, 이건 배지인가? 이거 게임할 때 쓰는 배지인가 보네요? 어, 어, 이거 그거네. 맞네. 저번에 EV 깠을 때 이런 배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는 커요미 마리와 모르페코까지. 이거 일러스트 참 커요미 잘뽑혔어 소장강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핵심. 이거거든요 이 트레이너복을 입은 마리 같은 경우에는 샤인스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녀석이에요 그거를 바로 이렇게 얻을 수있다뇨 예. 인기 슈퍼스타 마리의 사인이 담겨있는 사인카드까지 총 3장인가 들어있어요 아저이 사인카드 꼭 갖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얻었다 좋아요 저의 컬렉션이 하나하나 씩 늘어나고 있어 뭐야 띠용? 이거 뭐 카드팩까지 들어있네? 가만 보면 북미판이 참해자인것 같아. 총 7팩이고, 7팩이 기적 보여주나? 와! 여기서 헐카드가 등장한다고? 캬! 영격 우라우스, VMAX 헐까지. 해자 그 자체잖아. 그 다음은 요 따라큐 프라모델. 저번에는 이거 제가 아르세우스네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제가 또 고이 모셔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라모델 피규어예요.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는 겁나 간단할 것 같은데. 오, 이거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바로 얼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눈깔 넣어주고 어? 아 근데 이거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겠다 이거 아르세우스처럼 얼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오, 오, 넣자마자 바로 느낌 와. 야, 이건 진짜 금방 조립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거 할때막 커팅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되게 쉽게 뜯겨가지고, 빠르게 조립하면 거의 뭐 1분 만에 조립도 가능하겠어. 좋아, 바닥 완성. 요거를 끼워주고. 자, 됐다. 거기에 꼬리를 여기다가, 딱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스티커까지 깔끔하게 붙여주면, 따라 큐. 완성 난 피카츄가 아니야 자 마지막 코은 이게 뭔가 싶죠? 생긴 거를 보아하니뭐 포켓몬 인형인 거 같은데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피카츄를, 피카츄를 피카츄! 찍겨주면은 짜잔! 새코요미 피카츄가 탄생한다고 해요 이게 나 감이 안 오거든요 바로 까봅시다 웬 털뭉치가 있는데요? 이거 뭐 피카츄 알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피카츄가 된다고? 아직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자 보면은 피카츄 볼이 있고 웬 빛도 있고 피카츄 뭐 목걸이인가? 이게 설명서 같은데 피카츄를 예쁘게 목욕을 시켜주면은 피카츄가 탄생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 피카츄 볼을 한번 빨래를 해볼까요? 이게 피카츄로 빨래한다는 게참 이상한데 자 앞쪽에 제가 물을 받아왔어요 여기다가 넣고 주물주물하면 될것 같아요 짠... 오, 잠깐만 물 넣으니까 약간 풀어지는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아, 징그러워 이건 뭐 익사당한 피카츄도 아니고 어우 나 이거 못 돌려보겠어 이건 뭐 약간 잠수하는 피카츄도 아니고 뒤를 딱 보면은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이 카츄야 어째 좀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싱싱한 피카츄를 잡아왔습니다 어우 야야야야야야 지리지마 오히려 약간 동심 파괴당하는 느낌인데 이랬던 피카츄가 물에 넣어놓으니까 진짜 물만난 물고기 마냥 사르르르 풀렸어 결국엔 말리면 인형이 된다는 거지? 오, 신기하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지? 댕댕이 목욕시킨 듯한 기분이다 카츄야! 여기서 잠깐 반신욕 좀 하고 있어 형아님 어, 금방 말려줄게 싱싱한 제철 피카츄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씻게 우리 피카츄를 수건에 말리라는데요? 아니 내가 살다살다 살다 이거 인형을 말려보네 특급 마사지까지 쭉쭉쭉쭉쭉쭉 어, 그래도 물기를 살짝 좀 짜주니까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은데? 아유요 놈의 자식 은재클래너 어? 뭐와 이러니까 이제 피카츄 형태가 슬슬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른 건 아닌데 얼추 뽀송뽀송하게 재탄생한 털카츄입니다. 이거 나름 꼬리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돼 있어. 야, 근데 너 아직 좀 축축하다, 야. 아, 근데 어째 약간 쓸데없이 털이 리얼한 느낌이네. 자, 우리 카츄 꽃단장도 하자. 털카츄 완성! 아니, 처음에는 이랬던 애가 요로코럼 귀여운 피카츄로 탄생했습니다. 어. 힘들었다. 애기 실제로 목욕시킨 느낌이었네요. 카츄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피카츄!